얘들아, 진짜 내가 할말이있어 타투야, 엄마가 할 말이 있다니까 갑자기 어디가. 로와 타투. 돌아와. 타투, 돌아와. 돌아와, 타투. 타투. 타투, 돌아와, 빨리.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니네한테. 무시하지 마. 야, 너 무시하지 말라고. 얘제 <웃음> 도대체 어 어떻게 그렇게 엄마 말을 무시할 수가 있어? 어? 엄마가 어 먹이고 이제는 입힐 게 없어서 입히진 않지만 어 먹이고 재우고 오늘 아침에도 닭젓도 해주고 어 가끔 가다가 엄마가 맛있는 거 조금 나눠주고 어 그러는데 어? 왜 그렇게 엄마를 무시할 수가 있냐고 내말듣고있다 듣고있어! 듣고 있어! 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엄마가 오라고 하면 무시하지 엄마가 아파도 무시하지 저기요! 저기요! 엄마가 아파도 무시하지 엄마가 어 죽은 척해도 무시하지 어떻게 이런 맨날 잠만 자고, 그러다가 엄마가 먹을 거 들면은 그때 또 어떻게 귀신같이 깨가지고 와가지고 먹겠다고 그러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희 때문에 정말, 엄마는 정말 가끔 가다가 너무 외로워. 어? 키우는, 키우는 보람이 없어. 키우는 보람이. 키우는 보람이 없다고 엄마가 듣고 있어? 안듣고 있다고? 엄마가 뽀뽀하면 짜증 부리지 엄마가 안아줘도 짜증 부리지 다른 집 강아지들은 맨날 애교부리면서 주인 옆에 붙어가지고 주인이 자고 있으면 저도 같이 끼워주세요 이러면서 주인 위에 올라가서 빵망하거나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 집은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어떻게 아빠 오기 전까지 잠만 포진하게 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잠을 자고 말이야? 어? 아다 아니야. 아다 아니야. 한숨 쉬지 말고 한숨을 왜 쉬어? 응? 아다 아니야. <웃음>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까지 모쩡할 수가 아니니? 그러면은 엄마는 이제 앞으로 니희 응. 간식을 사지 않을 거야. 알겠어? 엄마는 앞으로 니희 간식을 받지 않을 거라고! 야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원래 강아지들이 이 정도 시끄러운 소리나면 깨지 않아요?